우리 위원회 만들자 <웃음> 직업불만족 위원회 잠깐만 여기, 여기 어... 서명해 직업불만 있는 여기 서책에다 서명해 저저 지금 어? 서명. 잠깐만요 그러면 는 여기서 제일 그건데 뭐? 어? 내가 그럼 그거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어? 아 잠깐만 <목소리> 오케이 직업.. 어? 어? 잠깐만 어야 모여 직업불만 위원회 한번 만들게 여기다한번 사인하세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쓱쓱쓱쓱 소리 써봐 그 다음에 또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, 우리.. 우리 네 명이서 판을 짜자 아.. 모일.. 모일 장소 만들게 음, 아만드네 혹시.. 혹시 직업 불만 있으세요? 직업에 그거 하세요? 아니요? 버려 버려 버려, 딱 버려. 아, 잠깐만 맞을까 그런 거 같은데? 힐리컨?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여기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이쪽 아. 이쪽 우리 위원회들끼리 전략을 좀 세우고자 위원회들끼리 전략을 좀 세우고자 국밥님저 방금 이쁜님 직업이거든요? <웃음> 장이사? 빛나님 장이사? 입구. 저는 기술자. 퓨로, 퓨로미님은 뭐요 그러면? 저, 탐정. 탐정. 아이고. 아, 이거 불만 가질만 하다. 기술사, 자기사, 탐정이잖아. 아, 불만 가질만 해. 아. <웃음> 나 지금, 가도제도 없어, 이코. 도도세요? 아, 아, 오케이. 예, 나는 서명을 했으니까 아. 무조건 국밥을 찍을게. 두 분도 서명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일단, 일단 어, 나도 국밥님이잖아 미어 나도 그래 그래 나 미션 튕긴다 미션 추방됐다어 <웃음> 빨리가자 <가자. 웃음> 빨리 빨리가자 빨리가자 미션 하도... 무조건 국밥님 찍어야 해서. 어. 어 이거 커버치는거라고 하시는데 커버가 아니고 안돼!!! <웃음> <웃음> 안돼!!! <웃음> 우리 유명주가 아아아아 <웃음> 커피 <웃음>